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 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 와 있다 하는 것은 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2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아파트를 얼마나 저렴하게 구입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아파트를 언제쯤에 구입을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고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런 어플은 대부분 참조를 기본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100%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마찬가지 분양 계획을 잡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고, 미분양이 난 아파트들도 있고, 그리고 분양 죽인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세상이 좀 잘, 인터넷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확인은 할수 있지만 은 이게 100% 맞느냐, 안 맞느냐는 본인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개발 마찬가지 어플 가지고 물어보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사실 이런 어플들은 참고만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나오는 재개발 예정지라든지 재지개발 구역이라든지 실제 진행되고 있는 구역들도 있지만 여기에 나오지 않는 예정지 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사실 엎어지는 사례들도 있고요 이게 지금 10년 20년이 걸린 사례들도 있고 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플을 가지고 뭐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따로 참고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뭐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마찬가지 제가 영상에도 올려 드렸지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구역들도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지산동도 그렇고요 달서구도 그렇고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플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투자로 네. 사용하실 수는 어렵다 뭐 힘들다 뭐 안된다 이런 얘기는 뭐 그렇습니까 그 정도만 하시고 저는 지금 마찬가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제 예전 영상을 2008년 9년도에 미분양으로 해서 시작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옵션 제품들이 기본 사양으로 바뀌고 있고 중도금 무이자가 진행되고 있고 하지만 본격적으로 금액을 할인한다 그런 내용들은 지금 전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카페를 하나 만들어 놨는 이유도 예전에 유튜브에서 어느정도 설문조사는 해봤지만 어, 실명제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얼마든지 어, 원하는 대로 장난처럼 누를 수도 있고 이제부터는 관리가 좀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구입을 할 사람들이 어느정도 있느냐에 따라 내방에 제가 논의를 할수 있는 부분로 하기 때문에 이금 같은 경우는 정말 무슨구무슨 머슨 동네에 3억에서 5억, 4억에서 5뭐 6억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의사가 있다는 내용을 카페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카페는 기본적으로 뭐 전화번호나 성함을 다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쪽지를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보시다시피 이렇게 카페가 있죠 아저저 저 유튜브가 있죠 유튜브에서 영상을 링크를 합니다 링턴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더보기란에 이렇게 카페 주소가 있습니다. 보기란에 카페 주소가 있기 때문에 보기에 들어가셔도 되고 안 들어가셔도 그냥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카페가 자동으로 로그인은 아니고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들어갈 수 있게 되 있죠. 이렇게 되면 내부에, 네이버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분들은 자동으로 회원만 가입하셔서 여기에 글쓰기 정도가 될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쪽지를 보낼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쪽지를 이용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쓴글 필독이나 공지사항 닉네임에 왼쪽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쪽지 보내기가 있으니까 이게 렇 쪽지 보내기를 이용을 해서 저한테 전화번호 성함 그리고 어느 부에뭐 얼마 정도의 아파트 구입 의사가 있다 정도만 쪽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카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실명제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뭐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가입을 하려면 얼마든지 가입은 할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쪽지를 <웃음> 바탕으로 <웃음> 제가 관리를 해서 정말 나중에 이분양 할인 아파트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 닉네임과 성함이 맞지 않는다면 물론 무용진물이라고 처리를 할 것이고 실명제를 꼭 이용해서 정말 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돼야 저도 저희 쪽에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파트 구입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파트 관계자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명제 관리가 좀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놔야 향후 순간순간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내가 그에 대한 바로바로 즉응적인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카페를 향후를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지금부터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관심이 있는 대로 여기 카페를 이용해서 필요한 얘기는 얼마든지 편하게 다 적으시면 될것 같고요. 뭐 좋은 글이 있으면 좋은 글이 있는 대로 아니면 뭐 나름대로 할 얘기가 있는 분들은 할 얘기가 있는 분들로꼭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저보다더 똑똑한 분들도 뭐 나름대로 여기 댓글을 달아서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카페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좋은 정보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뭐 지금 규제지역완화가 불리는 거 그거 하나 바, 바라보고 아파트의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도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결국은 옵션 제품 할인 기본 사양으로 바꾸고 중도금 무이자 마찬가지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게 차게 되면은 아파트의 할인 부분. 아 그게 안되면 뭐 원장 정리부터 해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겠지만 좀 국가 얘기를 하겠죠 이정도 선에서는 인정을 해달라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곧 진행이 되지 않을까 단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마지막 규제 지역 완화되는 거규제 풀어주는 거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 주변에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해보고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카페를 이용을 해서 쪽지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카페를 이용해서 궁금하신 것들, 물어보시는 것들 뭐 얘기를 해 주시도 되고 그리고 뭐 영상 올려놓는 것처럼 문자로 자꾸 보내지 마시고 차라리 필요하면 바로바로 또 전화를 주시고 전화를 주시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정주행 하신 분들은 거의 저 정도의 기본적인 이론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엄청나게 전화가 많이 오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영상만 참고해도 어떻게 흘러간다 아, 분위기가 이렇구나 아, 부동산이 이렇구나 미분양이 이렇구나 아니면 재개발이 이렇구나 정도는 충분히 영상을 보게 보기, 보기만 봐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려운 단어 안 쓰잖아요 소리를 좀 많이 써서 가지 기본적으로 이 일반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게 이해하실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튼 계속해서 미분양이 되고 있고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곧 터질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 나름대로 또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 실명제를 이용해서 미분양 아파트 구입을 원하는 쉬는 분들 입 원하시는 분들 관리를 어느 정도 제가 해서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카페 이용해서 쪽지로 저한테 문자 말고 쪽지로 보내줘야 제가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문자 같은 경우 누가 누군지 확인이 안 되고 지나면은 또 찾아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쪽지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계속 남죠.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아무튼 계속해서 날은 더워지고 의뢰는 없고 휴가철도 다가오고 그렇다면 답답한 것은 미분양이 낮는 같은 회사 입장에서 좀 많이 답답하겠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이자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아무튼 그런 분위기라는 그 정도만 아시고 오늘 영상은 요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